그렇지. 네, 잘 게임, 잘했어. 잘했어. 지 <웃음> <웃음> <웃음> 그 여기는 정확한 용어가 뭘까? 아까 능동성이라고 너무 잘말해 했는데 음, ATP 음. 소모하는 여기는 나트륨 칼륨, 칼륨, 칼륨 펌프죠. 그렇지 얘가 펌프지. 음, 네. 여기서 정확히 좀더 아는데 정확히 상, 생각해보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애야? 아니면 항상 작용하고 있어? 얘는 항상 작용하고 있어 그렇지! 네. 항상 작용하는데 항상 이동, 이온의 동이 이동이 어떻게 돼? 나트륨은 어떻게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주고 어. 뒤칼륨은 안쪽으로 들여보내요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나트륨이 네. 어디서 많다? 밖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아주 잘하네. 이제 본론을 들어가자. 네, 네. 문제풀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 아주 기본이고, 이제. 흥분해. 도속근 A보다 B가 더 빠르대요. 그럼 자극을 지금 여기서 땅 준건데. 근데 그 약간 팁이 하나 있어 일단 여기 나가 저는 그냥 속도를 여기서 펼치하고요 비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음. 응. 그리고 빠른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펼하고 쳐주는 데 저는 그리고 티아가 있는 게.